안녕하세요 마시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렉스로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10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번째는 바로 배운다 입니다 자 어느 것을 하던 스포츠이건 공부이건 직장이건 어느 것을 하던 내가 이것을 잘 하려면은 무조건 배워야겠죠 배움 없이는 성공을 할수 없듯이 포렉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50대 50 확률에 홀짝이나 찢기가 아닌 심리와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포렉스로 성공을 하려면 은 마찬가지로 배우셔야 합니다. 자 배우는 방법에서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가지 많지만 은 제가 권장을 해드린 것은 저나 다른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 혹은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한테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정도의 어, 모든 지식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어, 배운다는 그런 다,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한테서나 아니면 은 가르쳐주시는 분한테서 한 가지 방법을 집중해서 배운다면 그만큼 성공할 확률이나 성공하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권장하는 것은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물론 무료인 경우도 있고 유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유료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깝다, 비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배움에는 공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을 가면 학비를 내고 심지어 초중고 사립학교 이런 곳에 가면 또할 비가 들죠 라이센스나 자격증을 딸때도 돈이 들듯이 마찬가지로 성공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이 조금 들어도 제대로 된 멘토를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배운 것을 연습을 합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tradingview.com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바로 tradingview입니다 tradingview.com에 오시면 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차트를 누르시면 은 이런 식으로 차트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트레이딩뷰닷컴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 있죠 추세선, 트렌드라인,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트레이딩뷰에서 배우시는 것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 시간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엣지를 갖기 위해 기법을 찾는다 단순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마커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카지노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51% 이상의 엣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포렉스 마켓에서 이 방대한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엣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켓을 상대로 51% 이상의 엣지를 갖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성공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것처럼 이것은 스프린트 즉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장기간으로 살아남아야 내가 성공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엣지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좋은 또 기법이 있어야 하겠죠 네번째입니다 거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든다 엔트리, 스타무스 프로핏 타겟 자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래에 진입을 할때 어떠한 리스크를 둘 것인지 내 엔트리는 어떻게 내가 진입을 할 것인지 스탑로스는 내가 어디다 둘 것인지 스탑로스의 리스크는 또몇 퍼센트가 될 것인지 프로핏 타겟은 내가 비율은 평상시 어떻게 잡을 것인지 프로핏 타겟을 내가 어느 지역에 둘 것인지 이 또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뷰에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호주 달러 1시간 차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바닥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할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간다면 내 스탑루스는 어디에 갈 것인지 내 타겟 프로핏은 어디에 또갈 것인지 이로 인해 내 리스크 내 리워드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었을 때 1대 2.8 해가지고 2.8의 수익 실현 어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 진입 전에 항상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제가 거래 진입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룰 또한 잘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다룬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것인데 기법, 엔트리, 샘로스, 프로피 타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가 안된다면 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1%, 2%의 작은 리스크를 가지고 4%, 5%, 10% 이런 식의 수익을 만드셔야지 여기서 이번 거래에서는 5%, 다음 거래에서는 10%의 리스크 그 다음 거래 5% 지고 10% 졌으니까 20%를 걸어서 내가 40% 수익을 찾아가지고 그냥 수익만 조금만 챙기자 이런 마인드셋으로 리스크를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관리가 안 된다면 은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기 전에 내 계좌, 내 원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 기법을 모의계좌로 테스트를 한다 자이 같은 경우에는 두프라임 브로커 제가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것인데요. 이 링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모의계좌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모의계좌를 만드신 후에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트레이딩뷰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하신다면 은 여기서도 백테스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트레이딩뷰에 왔는데요. 중앙에 상단에 보시면 은 리플레이가 있죠. 자, 리플레이를 누른 후에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하면 은그 앞에 있던 캔들들이 사라지고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신다면은 혹은 포워드 버튼을 누르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캔들이 하나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가격이 여기까지 온다면은 나는 매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백테스팅을 또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트레이딩 뷰의 백테스팅 기능은 트레이딩뷰 프로 버전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성공적인 모의계좌 후 실계좌로 거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하단에 남겨둔 두프라임 링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모의계좌도 만드시고 실계좌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 거래를 하실 때 바로 실계좌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쓸데없는 손실을 보시는 것보다는 모의계좌를 통해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해서 성공적일 때 실계자로 넘어가서 수익을 만드시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거래에 졌을 때 누구나 상실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돈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저희가 항상 모든 거래를 이길 수는 없는데요. 손실을 보았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는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로는 거래를 졌을 때, 예를 들어서 1%의 리스크를 두고 거래를 졌을 때, 그 다음 거래에서 2%, 4%, 5% 더큰 리스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리스크를 두고 꾸준히 또 거래를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이 거래에서 스탑로스를 당해서 손실을 보았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거래를 쫓아갑니다. 이러한 감정적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쫓아갔을 때는 다시 한번 스탑로스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 원금이 그만큼 더 빨리 사라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홉 번째, 현실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1% 2%의 리스크를 두고 4%에서 10% 사이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매 거래 자 그러면은 이기는 거래도 있고 지는 거래도 있는데 일주일에 저는 그래서 통산적으로 5%에서 10% 사이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자 5%에서 일주일 끝나도 저는 행복하고요 10% 이상이 나와도 저는 당연히 더욱더 행복하고요 하지만 10% 미만이 나왔다고 20% 못 갔다고 해가지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1%가 나와도 좋습니다 제 현실적인 목표는 5%에서 10% 사이일 뿐 사실은 수익만 나와도 좋습니다 워렌 버펫이 항상 말하길 첫 번째 룰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룰은 첫 번째 룰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익 솔직히 수익만 나도 아주 좋은 것이고 너무나 큰 수익을 바라면 은 그만큼 내가 거래를 할때 리스크를 더욱더 크게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한번 혹은 두 번의 거래를 쳤을때 그만큼 타격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째, 현실적인 수익을 목표로 한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계좌를 키운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까지 이런 것을 다 열심히 제대로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셔야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당연히 어카운트 사이즈를 떠나서 퍼센티지로 계좌를 열심히 키웁니다. 일주일에 5%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일주일에 5%로 1,000불을 가지고 시작했을 을때 그것이 8,000불 이상 거의 9,000불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좌를 키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렉스로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우는 것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였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좋은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